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 짓는 나를 닮은 단풍이 하나 아, 가을은 아, 소리 없이 봄째 아, 만제 아, 흘러만 아, 아는데 애타게 아, 아, 떠오르는 아, 떠나간 아, 그리운 사랑